공이 여러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일반 공이 아니고요 지압공이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도 이 공은 안 나와요 미정류가 닷컴 오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등 자체를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정한 등은 긴게 아니고요 늘어나서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세우지 못하게 돼요 등 근육 자체의 척추 기립 뿐을 위로 쭉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공 사용해서. 견갑볼과 척추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세로로 밀어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밀어줍니다. 네, 이 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네스요가 오시거나 미정요가 닷컴으로 오세요. 자, 이제 손 이렇게 깍지 끼워주시고요. 발로 바닥에 중심을 꽉 잡아주세요. 자, 엉덩이 살짝 바닥에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몸통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굳어있는 왼쪽의 등 근육, 척추 길이근 아주 깊은 라인까지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리 등이 딱딱하신 분들도 천천히 등이 풀리면서 네, 한 번만 하셔도 등이 굉장히 많이 펴지는 게 느껴지세요. 자,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견갑골과 등뼈 사이. 자, 손깍지 머리 받쳐주시고요. 위아래로 천천히 오른쪽 등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척추 좌우에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 아주 많이 길어지게 되겠죠? 애들 네, 어깨랑 목 아프신 분들, 승모근 위쪽에 긴장이 심한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엉덩이 내리고요. 네,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지금 좌정글에서 기록이 안 나온 분들의 문제가 첫 번째는 골반의 각도 뒤쪽으로 많이 누워 있어 꼬리뼈가 바닥에 닿았고 고관절에 힘이 없어서 엉덩이 걷기 동작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척추의 허리 등 라인이 심각하게 말린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렸다. 아니면 일자 척추인데 굳어버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이렇게 요추가 점만 허리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여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각도가 좌전골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처음 각도에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이 밑쪽의 등라인 있죠? 여기가 뒤로 완전히 부정하게 밀리고 허리는 안구 속 들어가 있는 좀음 아주 심한 네, 후만과 전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그거로 인해서 굳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체형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한테 이제 개인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각자 체형의 체형, 특성에 따라서 전혀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